Isn't it nice? Oh, on the next one. Yeah, on the next o e I really start early. We're gonna go visit the Japanese house. 이번 이번 i v a Hanu. no. No. Yapuda m s c h o Isn't it nice? I really like this. You know why I choose this house? Hanuk h a n o k style. Look at this. 조금만 Hanuk 데 일본 style 좀어 Sounds like Japanese, Japanese Korean fusion. 와, 준아 예뻐.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저에게 시간여행 귀엽네 Hong, Hong Kong, k o n g This is Hong Kong. h Shanghai. I don't know this. I remember this though. This is memorable. Shanghai, Malaysia, Singapore, Singapore. h oh, Singapore, Singapore, Singapore. w <laughs> i Look at this bear. This is e r l o o e r o o b e t i o k t h i e h i o s e Look at this bear. Look at this b i k i i Egypt, Egypt, Egypt, Egypt. Wow, ah. oh, that's so cute. I don't like a gangster. Rolling, rolling, Hannah. Watch me get married. 택 오늘 어까요테스트 아닌 거같은데 이번 하우! 이번 하우! 이번 카우 가있다! 맞어더다 했어요, 여러분. f i n a l 오 마이 갓! Looks n <웃음> 진짜 예쁘다. 여기 안에 갈수 있을까? Nope. 집에 응? 비슷대 Oh my god, look 이야 Be c a r e f 여기는 귀신 있는 것 같아. 더만 가자. 에? 그냥 이렇게요? That's it. I was e x so 뭐야, 그냥 이렇게요? 사진 볼때 엄청 예쁜데. 아, 여기 사진 찍는 거. I think it's here. 오야호. 아, 제가 군산 짬뽕 찾을 때. 봐봐. 이 this is actually really good. 이거 진짜 맛있게 보여요. 찌리 전화. Look at this. Look at the picture. 4.3 review. That's good. 3,000 review. 3,000 reviews. a s h a l s o o d t t g o d h a t g o a t s good. t h s g d That's d n e s o d a y s h s c l o h s e d t h i c o d h a s t h a t o d a y s That's o o d t a s g o o a s good. a t good. h good. h a t s o h a t s o t h g o d h a t g o d That's o t g o g t o t h s o o a t t h s o o a t t h s 어? 저... 오늘 수요일? 어 열어요? 오늘 수요일이에요? 오늘 화요일 아닌가요? 화요일. 오, 오늘 수요일 맞아요. 오, yesterday was closed. 어제 닫아서 오늘 열어요. 어 오늘 목사 그럼. 나가.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. 어. 어. Just a line! Are you kidding me? That's Tuesday! Only Wednesday, yeah? So you're here! t h e r a line! I thought I'm early already. h h r Wow! Salah is so m So many people! Wow! Wow! w o t It's so f a s Wow! i o t i t Bah, It's faster than McDonald's. There are many. There are a so many. Look at this. i t hot, i t o t h i s one, b a i o g f i e o b Look at the meat. s o g r lot of corn and t h e r is h r i m p 도있 e r e is a i 와, 소스 파이로 타이 소스. 와, 세우 엄청 많아. A lot of shrimps. 세우, 새우도... 찐. 와, 이거 양 진산 많아. So much noodle, 봐봐. 미쳤다. 오케이, okay t i 겠습니다 매워. 왜 이렇게 매워? 와 생각보다 매워. 빨주 대라와와 와. 이거 후주 때문에. 근데 우주 있는 거난 이렇게 매우는 거 뭐라겠어. 음. 처 먹을 때 맵지만 더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 와,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짜장면 제 인생에서 먹는 거 오케이, 음. okay, I'm gonna give a gift to us 어. <웃음> 안녕하세요! 네. 어, 초스예요? 생이에요 네. 어, 감사합니다!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! 어, 다, 어, 네네네네 어. 대박이네 와 철수 많았어요 인사도 들까요 그냥 하이 와 대박 못생겼어요 아, 감사합니다 주수들 감사합니다 어, 안녕하세요 아, 동국사 아 동국사 동, 동국사 맞아요 맞아요 동국사 왜, 왜 웃겼어요 기사님 동국사 아니고 동국사 아, 동. 아 동. 동국사 동국사 동사 어디서 왔어요? 저는 어, 어, 어느 나라 사람 닮았어요? 네. 일본? 아니에요 <웃음> 어, 내 마음 아, 너내 마음에서 나왔어요 아 잠깐 <웃음> 아니요 저는 홍콩 사람이에요 아네 홍콩 가봤어요? 아니요 텔레비, 텔레비. 텔레비저린즈나 영화에서 많이 봤 영화 많이 봤어요? 네. 무슨 영화 봤어요? 홍콩 그 배우들 나오는 아 어, 그, 어, 그, 어, 어, 아.. 어 그거. 호 청국경 아 청국경 맞아요 그거 알아요? 행수생 오왜이 리그인 리성아 동동사 아 동국사 와 예쁘다 여기 맞아요? 딩아 똥국사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맞아요 와와 예쁘다 so n i 이거 이번 스타일인가요? 大雄店，哇！阿姆乌里托布布，说完还对哦。You guys make a make a wish already? Oh yeah. Oh oh sorry. <laughs> okay. Let's go. h Bali Karate. Let's go back to t h e hotel. Oh, it's a cat. I found a cat. Look at them. They're sleeping. Hey Rob, I found a cat. Wow, cute. Papa, so cute. Hi guys. Wow, they o u they actually buy a lot. Oh yeah. Wow.